아직 뭐 살아 있어. 괜찮아. 아, 직 뭐, 살거있어 괜찮아 내말이아니이까 오늘 거텐츠는요 여기 갈색 있고 밑에 검정색 있고 좀약이오늘이좀이걸없애거릴거예요 아주 층을 아주 이쁘게 한번 자르는 거를 보여 드릴게요 뒷머리로 왔는데요 뒷머리도 마찬가지 지금 위쪽에 숱이 조금 없으세요 얇아요 모발이 음. 괜찮아요? 아직 뭐 살아있어 괜찮아 내 머리 아니니까 <웃음> <웃음> 자 뒷머리 같은 경우 딱 왔는데 뒷머리 이 뒤쪽에 라인이 이렇게 좀빼죽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쳐줘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살짝 올려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빠져주는 거예요. 끝에서 싹 해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먼저 가이드라인을 살짝 딱딱 잡으세요. 이렇게 나 여기까지 자를 거야. 이러고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댄디, 댄디예요. 디 깔끔하게 정리만 할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윗부분에 가이드라인을 한 번씩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기만의 템포를 가지라.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자를 때, 머리카락 좀 자를 때, 우리 손님들이 머리를 어떻게 자를 건지를 먼저 설명을 많이 듣고, 어,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어, 설명을 듣고 나서 그분이 원하는 머리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어, 그 부분까지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보 명사분들도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머리를 정리할 때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시면 아주 좋은 머리가 나오겠죠. 손님들도 아주 좋아하고 어때 오늘 머리 좀 자르는 게 네가 봤을 때? 어, 프로페셔널 어? 프로페셔널 아지 그래? 네. 어, 그래? 어 그래. 아 원래 좀 약간 뭐 스타일 있지? 네. 자, 6mm로 밑에서 위로 살살살 올려주시고. 자 밑에 라인을 살살 6mm로 밑에 라인만 쳐주시고 그 윗부분을 위아래 위아래 우리 저 블랙형이 잘하는 위아래로 한번 잘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에 잘라 주시고요 밑에 살짝 잘라 주시고요 위에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밑에 살짝 잘라 주시고 그러면 이런 어, 그라데이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라인 쪽으로 깔끔하게 깔끔하게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쪽도 라인을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옆뒤를 깔끔하게 잘라 주시면 오늘 머리는 어떻게 대성공이죠 어떠세요 머리 아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머리 형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잘랐고요 초보 미용사 화이팅 화이팅 <웃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블랙혀. 구독,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 <웃음> <꾹. 웃음>